구질구질 비가 오는 이런 날엔 억울한 내 신세가 서글퍼 서러운 눈물이 비굴한 마음이 더욱 선명해져 발표도 살아남겠어 자존심 따윈 버렸어 오늘 그냥 넘어가길 기도했어 치사하고 아 더럽다 해도 내일을 위해